신장 45m에 체중 2만 톤 15년 전 니카이도 교수가 네스호에서 데리고 온 미지의 생명체입니다 한마디로 그 유명한 네시가 바로 이 지라스라는 설정이죠 사진만 보면 1도안 닮아 보이지만 어쨌든 상상 속의 동물이므로 모르는 척 패스 오랜 시간 동안 니카이도 박사의 애완괴수로서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 자라 왔으나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게 땅치고 강물에 독을 푸는 바람에 갑자기 폭주를 하게 됩니다 목에는 거대한 목도리 모양의 갈기가 달려있으나 공격은커녕 방어에도 무쓸모이단계에왜 달려있는 건지는 당최 알도리가 없고요 울트라맨과의 전투에서는 일방적으로 쳐 맞은 뒤 큰소리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도리를 잡아 뜯기고 갑자기 분위기 투! 관객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데요 결국 울트라맨의 초고속 안개배기를 맞고 그대로 쓰러져버리는 지라스 그렇게 이번 전투도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이를 지켜보던 울트라맨이 뭔가 미안했는지 죽은 지라스의 목에 목도리를 다시 씌워줍니다 분명히 개그물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쓸데없이 비장하죠 왠지 X를 눌러서 조의를 표해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참고로 지라스의 외형은 무려 고지라 슈트를 개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일부 고지라 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지라를 이 꼴로 만들어버린 것이 매우 빡치는 포인트였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여전히 울트라맨 팬들 사이에서는 괜스레 조심스러워지는 에피소드라고도 하네요 의은지라라 고지라! 울트라맨 에이스는 시리즈 사상 최초 남녀 2인 합체 시스템을 선보였던 획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 호쿠토 세이지와 미나미 유코는 이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울트라맨 에이스와 융합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이용 이를 터치시켜 울트라맨 에이스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터치라는 기괴한 설정 때문인 이 시리즈의 변신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점프한 뒤 공중 제비를 돌며 터치를 하는 시스템이지만 살다 보면 언제나 변수가 따르기 마련 두 사람 앞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험난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린다! 여기 부상을 입고 쓰러진 미나미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점프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때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후크토 세이지 혼자서도 잘하죠 이번엔 괴수의 공격으로 전투기가 불에 휩싸인 상황 세이지는 크나큰 위기에 빠지고 마는데요 바로 그때 반지가 번쩍거리며 미나미 점프 아! 호크토 이새끼 또 말안듣고 혼자 출격했다가 돼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미나미 또 뛰어야겠죠 하이점프 적에게 붙들려서 꼼짝없이 묶여있는 미나미 이번편은 망했습니다 미나미가 점프를 못해요 하지만 알고보니 세이지도 보통놈이 아니었죠 비상탈출을 이용해 전투기에서 탈출 미나미를 향해 슛 이번엔 꽤먼 거리에서부터 뛰어옵니다 애절함이 여기까지 느껴지죠 드디어 터치에 성공 아 이번엔 청춘드라마인가요 울트라 형제들이 모조리 붙잡혀 위기에 처한 상황 세이지와 미나미는 각각 우주와 지구에서 화상통신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반지가 또다시 번쩍거립니다 아니 이게 될 리가 없지 않나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모니터 뚫고 터치 정말 다양하게 이을 때가 없었던 두 사람의 그로테스크한 합체 장면 하지만 이 멋진 장면들을 울트라맨 에이스 29화부터는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다름 아닌 시청률 부진과 일부 시청자들의 항의를 이유로 미나미역을 맡았던 호시 미츠코가 일방적으로 하차를 당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29화부터는 세이지가 두 개의 반지를 끼고 혼자서 비벼 싸는 뭔가 밋밋한 변신 장면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놈의 시청률이 발목을 잡아 뽀개는 건 예나 지금 이나 똑같네요. 그 넓은 공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깨벗고 쳐놀며 뜻깊은 소년기를 보내던 카네오 군. 그러던 중 우연히 흔들면 동전 소리가 나는 신기한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어려서부터 돈이라면 환장을 했던 카네오는 결국 이 돌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돌에서 거대한 고치가 자라나고 그 안에서 수많은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아예 얼굴을 파 묻고 미친듯이 들이대던 카네오 는 그만 고치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카네오는 그만 기이한 괴수의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저 돈을 좀 밝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괴수가 돼버린 카네오 꼭 카네오는 안타깝게도 외톨이 가 되고 맙니다 무려 괴수로 변한건데 고작 외톨이 신세로 퉁을 치는군요 어쨌든 그런 카네오가 넘나도 불쌍해 보였는지 이후에는 친구들이 힘을 합쳐 카네오를 돕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괴수가 된 카네오는 꾸준히 돈을 먹어야 목숨을 유지한다는 설정으로 당시 기준 하루 5천엔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먹어치워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친구들의 코 묻은 돈을 삥 뜯어가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나 애들이 돈이 어딨어 결국 얼마 못가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많은데요. 급기야 궁지에 몰린 카네오는 은행을 털고 길거리 서커스를 하며 돈을 끌어 모읍니다. 자 과연 이돈 먹는 괴수 카네곤에게는 어떤 결말이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 애초에 이런 괴수는 과연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모로 신박하게 짝이 없었던 코인 괴수 카네곤이었습니다. 비타민c를 노리고 지구를 침공했던 외계인들이 지구방위대 z a t 에게 쫓겨나게 되면서 복수를 다짐 이들 한번 잣대보라면서 야심차게 떨구고 간 괴수입니다. 때마침 야채가게 아들인 타케시가 우연히 이를 발견 저 지랄같이 생긴 면상을 보고도 굳이 귀엽다면서 본격적인 사육을 시작하는데요. 타케시가 가져다주는 야채들을 모조리 거덜내가며 하루하루 몰라보게 성장해 나가는 진격의 먹보 괴수 시종일 끝도 없이 먹어대며 자꾸만 더 달라고 칭얼대는 통에 결국 모토쿠레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결국 모토쿠레론은 타케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후 산처럼 거대해진 몸으로 지나가던 야채 트럭을 덮치고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타케시에게 폭풍 방귀를 선사하는데 이성을 잃은 모토쿠레론은 고삐 폴린 망아지 마냥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력무기는 자연산 녹즙으로서 액체 형태는 물론 가루 형태로도 발사가 가능하며 맞으면 몹시 찝찝하면서도 은근히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지구방위대마저 녹즙의 노예로 만들며 뜻밖의 건강 전도사가 돼버린 모토쿠레론 이를 보다 못한 타케시와 그의 아버지는 급기야 손수 깎아 만든 죽창을 들고 수의 몸통에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타로와의 전투 씬 모토쿠레론에 넘치는 녹즙 파워에 격하게 고전하던 타로는 그 순간 매우 충격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토쿠레론을 소금에 절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채를 소금에 절이면 수분이 빠져나가 힘을 잃게 된다는 <웃음> 뭐 곧단 논리였죠 어쨌든 타로의 작전은 놀랍게도 대성공 결국 모토쿠레로는 다시 원래대로 작아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번 에피소드 심지어 소제목은 무려 이것이었다고 하네요 울트라 형제들의 목숨을 노리고 지구를 침략해온 템페라 성인. 타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을 유인하기 위해 무려 인간 여성의 몸에 빙의한 템페라 성인은 곧 주인공 고타로를 꼬셔 피크닉을 즐기던 중 목소리를 세상 중화하게 깔아 제기며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놀람 타로> 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이후 고타로를 구하러 온 울트라 형제들을 가볍게 제압한 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온갖 맹공을 퍼부어대는 템페라 성인 급기야 울트라 형제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때마침 단체로 기절해 있던 운동부원들의 몸을 빌리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매의 눈을 가진 템페라 성인에게는 개뿔 소용없는 일이었죠. 얼마 못가딱 걸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잠시 후 울트라볼의 도움으로 드디어 거대화에 성공한 울트라 6형제 자그마치 6대 1이라는 누가 봐도 괴수 쪽이 훨씬 불리한 일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팔 하나 잘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후 벌어지는 장면은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었으니 술을 좋아하는 우주괴수 바론 어느 날 그만 몹시도 술에 취한 나머지 지구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술을 처먹었으면 집에서 잠이나 찾아 빠져 잘 것이지 뭐다로 기어나와서 이것저것 다보개고이 지랄을 하는 걸까요? 급기야는 바닥에 막 주저앉고 불도 끊고 이러면서 난동을 피우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막기 위해 ZAT가 출동, 바론을 막아보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론은 인술의 대가로서 지구방위대의 끈질긴 추격을 손쉽게 따돌릴 수 있었죠. 한편 바론의 주인이었던 우주소년 파일성인들은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바론의 취향을 이용, 지구의 어린이들과 함께 바론과 댄스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수와 수증여식기だから, 응. 언제나 즐겁고 신이 나는 음주가무 대잔치 급기야 지구방위대까지 가세하여 바론에게 더 많은 수를 퍼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뜻밖의 폭탄주까지 말아 드신 바론이가 멀쩡하게 물러날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극대 노한 울트라맨 타로에게 귓샤대기를 얻어맞고 사커킥도 맞고 그냥 미친 듯이 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심지어는 정신 좀 차리라며 물싸대기까지 장렬. 내가 지금 울트라맨을 보고 있는 건지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들어주는데요. 어쨌든 막판에는 결국 타로에게 이끌려 개처럼 끌려가고 마는 바론.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울트라 쇼와 시리즈 2기에 마지막을 장식했던 울트라맨 레오 M-78 성운 출신인 다른 울트라 형제들과 달리 L-77이라는 타행성 출신으로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레오의 스승으로 등장했던 울트라 세븐은 레오에게 엄청나게 가혹한 특훈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いいかいいか流れに目標を見つけるんだ。 처럼 시리즈 내내 엄청난 특훈에 시달려야 했던 울트라맨 레오 어쩌면 울트라맨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개고생한 캐릭터가 아니었 을까요 <웃음>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생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